안녕하세요 신과 사랑에 빠진 크리스입니다 104번째 104th love letter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사랑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사랑 이사야 43장 20절 같이 외웠으면 좋겠는 영어 성경 표현은요 I provide water in deserts for my chosen people 다시 한번 I provide water in deserts for my chosen people. 어, 이사야 43장은 음, 제가 준비하면서 일절부터 좀 읽어 봤는데요. 개인적으로 읽을 때마다 큰 감동이 있는 성경의 부분, 유명한 장이죠, 나름. 그래서 여러분들도 시간이 되시면 43장 1절부터 한번 끝까지 쭉 여러분 읽어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음, I provide water in deserts for my chosen people. I provide water in deserts. 어, 강력한 표현 아닌가요 여러분? 사막에서 물을 공급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제가 중동에 어, 제 이스라엘이나 이런 지역을 방문했던 적이 있는데요. 너무 오래돼서 언젠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오늘이 교수님 도사하던 시절인데 굉장히 오래됐던 것 같은데 제가 나이가 있기 때문에 그때 이제 놀랐던 게 사막이 정말 사막이에요. 물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사우나 같은 폭염이라든지 어근데 이스라엘이 중동 국가 중에 좀잘 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국경 그 검문소라고 그러나요. 거기를 지나갈 때부터 이 공기가 달라요. 그 건조한 거기서 어 이렇게 물을 뿌려준다고 그럴까요. 스프링클러 같은 거로. 하여간 갑자기 그런 생각이 나는데 음. 사막은 정말 사막을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냥 사실은 탈수증에 걸리기 딱 좋고요. 조심하라고 얘기하고요. 어~ 물이 없다는 것은 그냥 죽음입니다 인간이 물 없이는 살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뭐 음식 없이 견딜 수 있는 시간보다 물 없이 뭐 견딜 수 없는 시간이 훨씬 짧다고 생존 전문가들이 그런 얘기를 한것 같은데 음~ 어~ 실제 이제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성경에서도 어~ 모세가 이제 출애굽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리고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를 지나잖아요. 그때 물이 없으니까 이제 목마르다고 불평하고 이런 상황에서 바위에서 물을 터져나오게 하는 기적도 생각이 나고요. 어 개인적으로 이사의 43장 20절 말씀을 굉장히 애정합니다. 특히 이제 제가 외적으로 굉장히 정말 사막 같은 어 그런 뭐라 그럴까요? 절망감에 빠진다든지 꼭 그렇지 않아도 어 오늘 말씀도 그런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할 때이 세상이 정말 사막 같잖아요. 예. 의지할 사람도 없는 것 같고 예. 뭐 사람을 믿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측근들을 통해서건 아니면 뭐 전혀 일면식이 없는 사람에게건 여러분이 뭐 어려운 일들을 나이가 들수록 많이 겪게 되기 때문에 뭐 배신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 뭐또 본인이 배신할 을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참 정글 같은 사막 같은 인생을 살게 되어 뭐 예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사막 같은 마음에 오아시스 같은 그런 어, 우리가 사막에서 달수 중에 만약에 걸렸다고 가정, 가정하면 오아시스를 발견하면 아 이제 살았구나 이렇게 느끼잖아요 그래서 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일상 속에서도 정말 정글 같은 이 세상 속에서도 오아시스 같은 사랑이란 표현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음이 사야서는 사실 긴 어, 선지서 중에 긴 편인데 그한 37장 정도까지인가요? 어쨌든 그 앞에가 사실은 어 처참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하세요. 이스라엘도 그렇고 이스라엘, 이스라엘 외에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창조의 주인이 보시기에 음 정말 심판할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창조의 주인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어, 창조의 주인이 정말 있다면 그 만든 목적이 있는데 그거에 부합되지 않는다면 예. 어, 우리가 창조의 주인이라고 해도 심판을 내리지 않을까요? 예. 그래서 그 전반부는 다 그런 얘기예요. 굉장히 어, 절망적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 이 사막에 강을 내고 예. 이렇게 하겠다 이 사랑이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사랑이 이제 40장 43장 이런 부분에서도 언급이 되고 그 이후에 어뭐 고난장이라고 하는 어, 굉장히 어, 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어,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사랑이 그분이 되시는 거죠 참 스케일이 큽니다 음. 이분의 사랑이 모든 인류에게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말 계속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사랑인 거죠. 예. 전혀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요. 이사야 선지서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참좀 애절함을 느끼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말하는 근거를 하나 보여드리면요. 음. CV의 25장에 보면 25절, 43장 25절 그 앞부분부터 해서 이렇게 읽을게요. 어, instead, you burden me down with your terrible sins. 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동보다는 terrible sins. 정말 최악의 죄들로 burden me down. 이 짐으로 짓누르는 것 같이 마음을 굉장히 힘들게 했다는 거예요. 영어에서 burden이라는 단어는 이회적인 단어, 정신적으로 가면 굉장히 어떤 만성적인, 예, 굉장히 고질적인, 장기적인 어려움을 줄때 burden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동사적으로 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돼요. 계속 습관적으로 keep sinning, 계속 죄를 지은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예. 근데 25절에 but I wipe away your sins because of who I am. And so I will forget the wrongs you have done. 전이 표현이 정말 사막의 워시스 같은 사랑이고요. 좀 충격적이까지 기 합니다. 제가 제 마음을 가장 요즘 터치한 편 중에 하나가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의 어떤 본성, 그분의 속성, 그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시는 행동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좀 애절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너희는 나를 정말 그 지긋지긋하고 안 좋은 그런 죄들로 배신들로 계속 나를 힘들게 하지만 그러나 나는 너의 죄를 wipe away 그럼 와이퍼 하시죠 예. 지워버리겠다는 거예요 away가 멀리 예. 왜냐하면 너희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because of who you are 너희들이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아니라 Because of who I am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나의 어떤 본성 때문이라는 거죠 예. 하나님 사랑이시기 때문에 어, 이게 참 충격적인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말씀드렸듯이 이사야 이제 도후반부로 가면 어, 나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 아들을 너희를 대신해 죽게 하기 할지라도 I will forget the wrongs you have done. 나는 너희들이 잘못한 것을 I will 꼭 forget. 꼭 이, 내가 어, 기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 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아, 충격,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이것보다 더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사랑이 있을까요 여러분? 저는 없다고 확신합니다. 제가 이사랑 인생을 기꺼이 어, 걸고 싶은 이유도 우리 인간관계에서 뭐 이런 사랑이 있습니까, 여러분? 뭐 아무리 사랑하는 뭐, 뭐, 가족관계나 부부관계 이런 거에서도, 예, 뭐, 잘못이 크면 정말 호적에서 파고 이혼을 하고 그런 일들이 우리 사랑하는 세상에 분명히 있잖아요. 그런데 참 대단한 사랑이에요, 예. 어, 오늘은 길게 하지 않을 겁니다. 음, 네. 사랑받을 자격이 전혀 없어요, 저희, 우리들이. 예. 그런데 창조의 주인을 등진 우리들을 향한 일방적인 엄청난 사랑이에요. 제가 이것을, 어, 앞에 뭐, reckless love가 참 무모해 보일 정도의 일방적인 짝사랑, 엄청난 사랑. 어, 그분의 택한 존재들, 정확히 누군지, 뭐, 이런, 어, 누굴 선택했고 선택하지 않았느냐 우리는 모릅니다 여기에 굉장히 집착하는 그런 또 신학자들이나 사람들이 있는데 예 택하지 않고 택하고 뭐 이런 성경에 보면 몰라요 여러분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예이 사랑의 반응 이 사랑에 정말 목숨 걸고 반응하면 제가 볼 때는 택한 사람들이에요 예 마지막 순간일지라도 예수님 십자가 여러분 우편의광도가 죽음 직전에 그 사랑에 반응을 했잖아요. 그 좌편에 왼쪽에 있었던 강도는뭐 이런 사람 무시하고 경멸하고 우리 우리 인간도 이렇게 나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음, 성경에 보면 뭐 사마리아 여인이나 저 개인적으로 터치가 있는 예, 정말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사랑 이렇게 엄청난 일방적인 신의 사랑에 그냥 어, 자기 전 존재를 던지는 거죠. 뭐. 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수 제자인 베드로, 바울 맨날 제가 얘기하잖아요. 예. 우리 인생 전반에 걸쳐서 또 하루하루의 일상 속에서도 여러 번 위기의 순간들이 있고 피할 길을 내신다는 거죠. 음. 저 개인적으로도 요즘에 여러 가지 어 힘든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 진짜 저는 뭐 사실 굉장히 길게 기도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진심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뭐 하나님이 또 희망적인 일들로 피할 길들을 보여주시고 예. 개인적으로 굉장히 감사하는 마음으로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싶고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드리고 싶고요 예. 음 예.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 전반에 걸쳐서 그리고 일상 속에 하루하루 여러분 힘든 일다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절대 피할 수 없는 가장 절망스러운 사, 상황은 절망스러울 상황은 우리 모두에게 찾아오는 죽음이, 죽음이겠죠. 저도 모릅니다. 제가 언제 죽을지. 여러분이 언제 죽을지 당연히 저도 모르고요. 그러나 이 죽음조차 가장 희망스러운 미래로 가는 문이라고 오, 신께서는 또 신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그냥 못을 박으셨어요. 예. 음, 오, 정말 사막에서 발견하게 되는 오아시스 같은 사랑이에요. 영원한 사랑이고, 영원한 생명이고, 이것보다 더한 놀라움이 어디 있을까요? 봄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웃음> 봄이 오고 있는데, 어... 아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될까요? <웃음> 봄이 오고 있는데 어아뭐 저희 기도 제목을 얘기하고 마칠게요. 저는 여러분을 향해서도 그런 기도 제목 한 가지는 계속 기도하고 있고요. 저를 위해서 어어 어, 저를 뭐 저의 어려운 상황들이 해결되게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 기도해 주시면 당연히 감사하고요. 뭐 그것과 무관하게 뭐 이래야 잘될 때도 있고 안될 때도 있고 그것이 우리 인생인데 어떻게 보면 어~ 제가 이~ 그분의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이 사랑을 전혀 새로운 이 사랑을 어~ 더 깊이 어~ 깨달을 수 있도록 어~ 체험할 수 있도록 예그 사랑에 늘목마릅니다 저뭐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저의 모든 일상 속에서나 또는 인생의 크고 작은 사건 속에서 뭐 그게 일상이겠죠 그 속에서 어이 정말 죽은 것이 아니라 living God, 예. my God,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저의 하나님을 제가 체험하면서 그분과 정말 사랑을 주고 받으면서 동행하는 그 놀라운 그 축복과 행복이 저에게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어, 고맙습니다